h 가 진짜. you? m I n t o w I d o n o I n t k t d n o n I n t n w o 야 따라 따그만이일아